you mm -hmm. 설 길입니다. 오늘은 e n t j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유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리더십이 있다 이런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옵니다. 리더의 성격도 아주 다양한거니까요. 근데 한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나 수상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리더십이라고만 하면 좀 막연한게 있어요. 여기서 ENTJ의 다른 이름들을 볼게요. 사령관, 지휘관. 통솔 자, 자 감히 오세요. 이 이름들에서 무언가가 느껴지죠? 맞습니다. 이 ENTJ의 리더십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다시 말해서 전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죠? 바로 승리입니다. NTJ 유형은 NT 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이 그룹에 속하는 유형들 중에 엔팁, 인팁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기질이라고 했어요. 불을 훔치는 사람들. 신들에게서 불을 훔친다고 했죠. 엔팁, 인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치기만 한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 전달하기도 하죠. 엔티제, 인티제는 바로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세상에는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발견하는 걸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제가 이전에 ENTP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조직문화에서 오해받기 쉽다고 했죠. 기존의 관습이나 권위에 저항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ENTJ는 어떨까요? ENTJ는 확실히 e n t p 보다는 상대적으로 트러블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티제가 아무 문제없이 잘 적응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 엔티는 엔티거든요. 엔티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머리로 세상을 보려는 게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려고 하죠.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큰 그림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부품들의 집합체 같은 거라고 했어요. 각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꽉 짜여진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이 그저 이전에 그렇게 해오던 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빡치는 느낌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nt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걸 곧바로 표현하는 사람이 entp 고요 그래서 ntb 신입 때 고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i n t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내향적이라 잘 드러나진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ntj는 내향적이지도 않은데 왜 nt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까요 여기서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엔티제도 호기심이 있지만 엔티만큼 강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엔티분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이나 업무에도 관심을 갖곤 하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오해를 받곤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엔티제의 관심은 주로 어떻게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내 생각대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ENTJ의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목표지향적일 뿐 아니라 경로와 장애물 이런 걸다 계산하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의지까지 강합니다. 하다가 좀 힘들면 많은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ESTJ와 더불어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다르다고 했죠? ESTJ는 SJ그룹이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ENTJ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NT그룹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대한 이상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망이 아주 큰 유형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가슴이 뛰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에티제, 엔티제, 엔티제 둘다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어서 회사 같은 조직 내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게 사실이지만 엔티제의 경우에는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해요.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엔티제를 비롯한 엔티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엔티들은 상사라고 해서 존경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실력이든 인성이든 자기보다 확실히 나은 게 있어야 제대로 상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엔티제는 엔티베비에 실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상사가 보기에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친해지려고 접대형 멘트를 날린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상사 입장에서는 ntj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끔씩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런 게 쌓이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ntj를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ntj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충분히 볼수 있는 사람이 상사라면 ntj는 누구보다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전통적인 조직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이 ntj는 자신의 열정이나 노력을 100%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거든요, 엔티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만큼이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회사의 규정이나 규율이 지금 추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NTJ는 그걸 과감히 무시해버리고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겁니다. 일의 성과가 중요한 거지. NTJ의 리더십은 전쟁, 전투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싸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죠.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 NTJ가 일의 성패를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ESTJ라면 이 사람은 전통주의자예요. 당연히 회사의 규정이나 규율을 매우 존중하겠죠. 에티제와 엔티제는 둘다 워커홀릭. 일에 대한 열정이 가장 많은 유형들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조직의 성향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관습과 권위를 존중하는 전통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ESTJ 쪽이고요. 조직 문화가 혁신적이거나 유연한 회사라면 ENTJ 스타일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엔티제가 전자의 회사 직원이라면 본인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이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사장이냐고 팀원선에서 판단할 게 있고 팀장선에서 판단할 게 있고 그리고 사장선에서 판단할 게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건데 왜 오바를 하느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행히 엔티제의 그런 면을 이해해주고 커버해줄 수 있는 상사가 함께 있다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충돌은 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엔티제는 참지 않고 퇴사를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so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거죠. 물론 엔티제가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회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열정도 많이 사그라질 수 있어요. 엔티제는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할때 가장 강한 열정이 솟구치는 사람이거든요. 엔티제 역시 엔티 특유의 외골추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ENTJ 가 그러니까 외향형 중에서는 가장 내향적이라고 이전에 제가 EN 유형들은 쌍방향이라고 했잖아요. e 만큼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다가도 가끔씩은 IN처럼 꽤 오랫동안 혼자서 뭘 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e n 유형 중에서도 ENT 유형이 ENF 유형에 비해 더내향적이겠죠 F가 T에 비해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ENTP, ENTJ 이두 유형이 외향형 중에서는 가장 내향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향적이라고 하는 건 수줍어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잘한다는 겁니다 ENTP는 주로 놀때 ENTJ는 주로 일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ENTJ는 사령관, 지휘관, 통솔자라는 이름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혼자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창업과도 잘 맞는 유형이 아닐까 하는데요 창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시작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도 혼자 내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조직생활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장이라면 최종 의사 결정자라면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ntj 성격과 딱 맞는 거예요. ntj가 사령관이고 지휘관이라는 게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엔티제는. 그 일을 막 시작했을 땐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모든 것을 시작한 그때도 에 역시 엔티제는 사령관,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상당히 시크한 매력 이 있는 타입이죠? ISTP, 이팁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